자, 목사님 오늘 읍질해볼 말씀은 어딘가요? 예, 네, 느헤미야서 2장 18절 말씀인데요.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하며 말씀 중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이 내용을 좀 읊조려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이게 느헤미야의 지금 간증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느헤미야서 보면 굉장히 그 성벽 재건이 어려웠는데 네. 사람들이 다 힘을 냈다고 그러고 아, 우리도 선한 일을 하자. 네. 그렇게 된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을 이야기했더니 네. 서로가 힘이 솟아나는 음흠. 우리가 이제 부부도 힘을 서로 공급해주는 최고의 파트너로 음.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음. 근데 그게 내 힘으로 하면 좋은데 음흠. 내 힘으로 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음.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선한 손으로 음. 나를 도우셨는가를 이야기하다 보면 음. 나도 힘이 나지만 음. 누에미아도 힘이 나지만 또 듣는 백성들도 힘이 나듯이 아내도 자녀도 우리는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잘못한 것을 서로 이야기하고 시정해보고자 하는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물론 그 중심은 이해가 가는데 그렇게 해서 잘해지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의도는 좋은데 그런 의도로 시작했다가 조금씩 그렇지. 선한 일을 할 힘이 빠지는 <웃음> 결국 또 나는 실패하지 않을까 음. 뭐 나는 정말 별볼일 없네 네. 내가 하는 일이 좀 그러네 아하. 그런 낙심이 밀려오는데 자꾸, 않죠. <웃음> <웃음> 자꾸 하나님이 음. 도우신 그 하나님의 소원이 나를 도우신 일을 이야기하다 보면 네. 나도 또 다시 힘이 나고 듣는 음, 사람도 힘이 나고 그 부부 사이에 둘다 신앙생활을 목사 오래 했어도요 네. 의외로 하루 종일 붙어있잖아요 얘도 네. 믿음의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가는 고쳐야 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런 그렇죠. 아쉬운 이야기를 많이 예, 예. 하고 하나님 얘기 부족한 많이 이야기를 많이 같아요. 하고 해도 또 고쳐지지가 않아요. 관계만 나빠지죠. 그렇죠. 그래서 더 <웃음> 화가 나고 그렇습니다. 악순환과 선순환 <웃음> 매주 목사님 뵈면서 느끼는 건데 화가다의화가다를 하는 게 선순환의 시작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